자,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뒷목, 뒷목 땡기는 현상이나, 혹은 이 승모근 있잖아요. 어, 승모근이, 뭐 이쪽, 목하고 어깨 사이, 이 뒤쪽 승모근이 이렇게 묵직하거나, 땡기는 현상, 혹은 뒤쪽으로 핏줄이 바짝바짝, 생기는 영유성 식도염이나, 이렇게, 뭐, 채끼 정상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뒷목에 혈관이 팍, 짝, 바짝 쏘고, 뭐, 이런 분들, 전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이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 위험 신호인데, 대사에의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큰 병은 아니겠지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은 좀, 어, 뭐, 여러분, 몸 전체 건강과 뇌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위험인자예요, 위험인자.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가 오히려 쉽게 조치할 수 있는데, 그죠? 어. 자, 이 뒷목이 땡긴다, 성모근이 땡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뒤쪽으로 피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뒤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혈관이 좁아져서, 등쪽으로 타고 피가 올라오고 있는데 못 치고 올라가니까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 자꾸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피가 고인다, 정체된다. 자, 첫 번째 요인은 이거고 두 번째 요인은 어, 여러분 들 생활습관에서 자꾸 이렇게 팔을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앞쪽 근육을 사, 어, 사용하는 빈도보다, 그래도 팔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결국 이 성모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앞쪽, 이 가슴 쪽의 근육이 아니고, 이 앞쪽 근육을 자 뒤쪽 근육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혈류가, 피가 이쪽으로, 뒤쪽으로,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잖 않습니까? 그죠? 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간다 그랬는데, 이동한다 그랬는데, 이뒤쪽을 자꾸 몰리다 보면, 결국은 이 앞쪽으로 심장에서 이렇게 목오름 동맥으로 올라오는 피, 피가 피 앞쪽으로 올라오는 양보다 뒤쪽으로 올라가는 양이 결국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피의 흐름을 다른 데로 돌려라. 피의 흐름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니까 러 뒤쪽으로 올라가는 피의 양을, 피의 흐름을 이 앞쪽으로 돌려버리면 이 부분은 그냥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작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이쪽 근육이, 이쪽 혈관이 커지면서 반대로 이쪽 혈관은 찌그러들게 돼요. 그게 나중에 되면 통, 그 팔꿈치 통증이 나타나요. 팔꿈치 통증. 이런 거또뭐 하여튼 이뭐 어깨 쪽 골반 쪽 같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시면서도 통증 클리닉적인 어떤 굉장히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뒷목하고 승목은 통증 부분적인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데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가는 걸 앞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화장실이나 이런 거울 같은 거 있으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무슨 동작인가 하면 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목 근육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손을 움직이시면 여기 혈관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손에 혈관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왜?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다른 데 있던 피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 혈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아 이쪽에 지금 뭔가 피가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이쪽으로 피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보세요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어 주는데 이거 좀 지키세요 지키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이거 안 지키면 감기 걸려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다음에 바람을 불어주면서 머리를 골고루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흔들어주는 거고. 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피, 올라왔던 피가, 이제 위로 막 치고 올려주는, 올려, 어,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피를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골고루 펴주고, 골고루 펴주고, 다시 다섯번, 여섯번, 뭐 하여튼 이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자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통증이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게 맞, 맞는데 또 뭐든지 하여튼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더좀 이렇게 잘 너무 무리해 버리면 예상치 못하는 어떤 약간, 뭐, 감기 증상이나, 목감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한 100번 정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자, 50번. 5번 50번에서 100번 정도 이렇게 해준다라는 동정, 어,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번 열심히 하고, 내일쯤은 낫겠지. 이건, 이건 아니에요. 그 혈관이 변형을 일으킨다. 혈류가 되게 흐름을 조금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하는데 이걸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실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지나면, 어, 어제부터 훨씬, 몸좀 어? 편해지는 것 같아. 자, 3일째 데려가면 오, 진짜 좋아지네. 4일째 들어가면 아 이제는 뭐큰 변화 없이 아 통증은 안 나타나네. 자 이러면서 한 4일 지나가다가 이제 그만 돋뿌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 돋뿌리면 결국은 또 어느 시점이 있다면 한 보름, 한 일주일 또 지나면 또 뒷목이 또 빡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동안은 50번에서 100번 하더라도 이제 4일차 들어가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고 바로 0 번이라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하는 게요왜냐하 우리가 평상시 행동 습관이 주로 이 뒷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행동 패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이 작업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뭐 TV에도 나왔었어요. 그뭐 거의 5 8인가 어떤 아주머니인데. 그, 뭐, 20대의 목을 갖고 있다, 이래갖고, 자기가 습관 중에 맨날 이렇게 했다라는. 그, 그 여러분들, 목주름이 안 잡히는, 어, 굉장히 좋은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굴이 또분미 살아나요.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는 거, 어? 또, 잇몸이 빨리 상해버리는 걸, 이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잇몸에 피가 들어가거든요. 잇몸이 어느, 그, 50대, 6 0대는 잇몸이 허물어진다,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이해만 하면 잇몸이 허물어질 일도 없고, 치매가 걸릴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걸 조금 해보세요. 머리 흔드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람을 불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또, 요거하고 약간, 그, 자 너무 심면서좀 빨리 치료하고 싶다 이게 또 무리하면 안 되는데 모든 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약간 이렇게 뭐 팔굽혀펴기 동작도 약간 도움이 돼요 이 앞쪽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팔굽혀펴기 할 때는 항상 고개를 바짝 들고 고개를 바짝 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바람을 불어주면서 바람을 불어주면서 어, 아침 대녁을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 뒤쪽으로, 이 앞쪽으로, 가슴 쪽으로 피가 쫙 몰리면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면서 통증이 빨리 풀리고. 하나 좀, 보충적인 동작은 이 누워서, 앞니빨을, 그니이 앞니빨을 깨문 상태로, 저희 앞니빨을 이렇게 담은 상태, 앞니발 아래비 안밑바른 담은 상태로 바람번 불어주고 내려가고 이것도 뭐 아침 저녁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한 이틀 정도면 아마 뒷목 통증이나 승목은 통증이 많이 잡힐 거예요. 잡히고. 하여튼, 어렵지 않죠. <웃음> 그래. 어. 일단, 좋습니다. 어. 아이스크림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스크림. <웃음> 제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어. 사람입니다. 아이스크림 생각 안하십시오. 도움을 받으신 분만, 도움을 받으신 분만, 그쵸? 감사합니다.